어, 안녕하십니까. 어, 지속 가능한 패션 서밋 서울 2020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저는 한국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김진만 어, PD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큐멘터리와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어, 빠질 수가 없고요. 다큐멘터리에는 굉장히 많은 어,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 분야에 좀 천착하게 된 이유는요. 음, 책에서 한 구절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곤충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간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태계.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지금 코로나19로 인간들은 이제 고통받고 있지만요. 아,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를 또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어, 요즘에 하늘을 올려다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깨끗해졌죠. 인간의 활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가동률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이동이 제한 제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 스페인 국립공원에는 야생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어, 또 요세미티에는 코요태가 돌아왔습니다. 어, 한국에서 지난 한 6개월 정도, 어, 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강 속의 생태계를 촬영하고 있는데, 어, 지난 10년 이래로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수중이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모두 인간이, 어, 활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근데 곤충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 수분을 해줄 대상이 이 매개자가, 매개자가 사라진 것이죠. 수을할수 없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숲을 조정하고 분해해 줄 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숲은 건강을 잃고 생태계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은 어,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해악을 끼치는 건 인간이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기후변화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기후변화가 무엇일까요? 네, 기후가 변화하는 겁니다. 어, 단기간에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 10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에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어,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저는 뭐 남극과 북극 또 아마존, 뭐 시베리아, 캄차카를 다니면서 어, 지난 10년 넘게 좀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4억 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 곤충이 살아왔죠 이 작은 녀석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생태계에 맞춰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18종의 곤충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승기 씨를 나레이터로 기용한 이유는 어, 시청률을 올려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어, 근데 안타깝게 나영석 PD의 꽃보다 누나라고 있죠 어, 이승기 씨가 직접 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예능 프로입니다 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송하는 바람에 아, 저희가 좀 아, 밀렸습니다 아, 이렇게 그 곤충 다큐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어, 이 친구들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기생과 공생의 기가 막힌 전략들이 있습니다 어, 때로는 죽은 척하고요 때로는 어, 주변 환경과 몸을 맞춰서 천적들의 눈을 피해 나갑니다 이렇게 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 나무를 위장하기도 합니다 어, 한국에는 저렇게 카우보이처럼 나방을 잡는 거미도 있습니다. 어, 가장 힘을 들여서 공들여 촬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장수말벌이라고 있습니다. 장수말벌 50마리와 꿀벌 2만 마리가 목숨을 걸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 개체수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조화롭게 생태계에 살고 있는,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mbc, 어, imbc.com 다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곤충에 대한 이야기부터요, 어, 여러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요. 어,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곰에 대한 다큐입니다. 어, 다큐멘터리 곰이라고요. 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곰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북극곰이 어떤 환경보호 또 기후변화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작은 빙산 위에 올라가 있는 북극곰 사진은 누구도 잘 아실 겁니다 어, 저희가 이 다큐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곰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곰이라는 것이 어, 어떤 동물인가 인간에게 어, 약간 인문학적으로도 좀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곰은 엄청난 사실 맹수입니다 어 여러분들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나요? 어, 아마 이소우아 때문에 죽은 척하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어, 죽은 척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곰은 음, 죽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 잘 먹죠 썩은 고기 되게 좋아해요 절대 어죽지 않게 곰 만나서 죽은 척하지 마십시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다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습니다 너무 빠르죠. 곰은 100미터를 6초 반에 띕니다. 20분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우샤인 볼트도 곰을 숲에서 곰을 따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맹수에게 등을 보이는 건 와서 잡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곰을 만나서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에 올라갈까요? 어, 지리산에서 반달곰을 촬영할 때 알게 된 건데 나무를 날아다닙니다. 원숭이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나무를 타기 위해 태어난 놈들입니다. 절대 곰 만나서 나무에 오르지 마십시오. 어, 힘들게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수영 너무 잘해요. 캄차카에서는 뭐한 거의 1 0 m 를 잠수해서 연어를 낚아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래스카 국립공원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어, 곰을 만났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절대 곰을 만나서 어줍지 않게 도망가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곰을 만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가만히 있는데 곰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높이 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항복? 아니죠. 어, 그런 뜻은 모릅니다. 손을 높이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어, 몸을 크게 보이라는 겁니다. 곰은 자기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놈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최대한 크게 손을 높이 들어서 곰을 쫓으라는 겁니다. 어, 그래도 가까이 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죠. 나무 가지와 돌 던지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까이 오면은 그건 알래스카 국립공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내서에 어, 창의적인 이제 영역입니다. 뭐 지그재그를 뛰든지 뭐 그때 알아서 해야 되죠. 어, 이렇게 어려운 또 촬영하기 힘든 곰이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곰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요. 어, 지구상에는 여덟 종의 곰이 아,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곰이 사는 곳은 어디든 신화가 존재한다는 를 거죠. 다른 동물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그 신화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 때로는 곰이 사람이 되든지 사람이 곰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인간들에게 곰은 숲의 왕이었습니다. 곰이 되기를 원했고요. 곰과 인간이 하나이기를 원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뭐 쇼베동굴 같은 데 가면요. 네안데르탈인들이 곰의 뼈를 모셔놓은 재단이 있습니다. 과거 인간들은 곰을 숭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북극에도 있고요, 어, 시베리아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요, 어, 중국, 러시아, 뭐 한국 어디든 곰이 사는 곳 어디든 어, 곰의 숭배에 대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곰은 어, 숲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호카이도에는 곰과 인간이 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시레토코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안타까운 것은 그 중세시대 때 곰은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곰이 사라지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리고 곰이 돌아와야 봄이 오죠. 부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교회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어, 프랑코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서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곰들을 학살했고요. 그 결과 서유럽은 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동유럽이나 또뭐 툰드라 지역을 가면 어, 아직도 곰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아, 남아 있습니다. 그 저희 MBC에서는요, 2009년부터 어, 눈물 시리즈라는 다큐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음, 북극의 눈물을 시작으로요, 어, 아마존의 눈물, 또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이라는 걸 어, 제작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또, 어 보면 또어 MBC에서 최초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집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요. 결국 어 기후변화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과연 기후변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냐. 어, 하지만 산업화의 그래프와 기후, 온난화의 그래프는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의 어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서요. 기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에 인간의 활동이 제약된 지금 이 시점에서 어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게또 그거를 어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든지 뭐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면 뭐가 나오나요? 어 탄소가 나옵니다 이 탄소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이고요 결국에 많은 이상기후를 만들어내서 기후변화를 어 야기합니다 그러면 의류 산업, 패션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어 매켄지 보고서나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탄소의 10%는 패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 탄소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또그물 오염에 또 거의 20%가 넘게 또 패션 때문에 나오죠. 한 해에 어, 천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어 유행에 민감한 옷들을 어, 다량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요. 사람들은 이것을 평균적으로 7번 정도 입고 버린다고 합니다. 이 옷들의 대부분은 뭔가요? 합성수지죠. 합성수지는 다른 말로 플라스틱입니다. 결국에 옷은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어, 북극곰은요 40마리 정도의 바다사자를 먹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북극이 얼지 않죠 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 북극곰들이 배고픔에 결국 죽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실 자원이 있습니다. 석유도 있고요. 목재도 있고 물고기도 있죠. 또, 드넓은 땅이 있습니다. 브라질이 미국을 제치고 콩과 소 수출 1위로, 어, 등극한 이유는 거대한 아마존을 불태워서 농장과 목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아마존에 불이 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사막화를 만들어냅니다. 물이 부족해지죠. 물이 없는 곳은 더더욱 물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 물로 싸움하지만 야생동물이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어 목이 말라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지 않는 남극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기후변화는 극지에 가장 많은 어 가장 첫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배처바이즈 섬에는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 어,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산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 저희가 목격한 1500마리의 아델리 펭귄의 새끼 중에서 살아서 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은 10마리 남짓입니다. 어, 1490마리가 결국에 어, 거대한 빙산이 앞을 막은 바람에 바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 온난화 별거 아니라고 어,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 온난화는 가장 먼저 극지방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극지방에는 인간이 적기 때문에 아직 어, 사람들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안가 도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을 어, 북극의 페테르만 빙하나 남극의 라르센 빙붕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해수면을 어, 올리고 있습니다 투발로우나 키리, 어, 키리바시 같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남태평양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 섬나라들은 이제 바닷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환경 난민을 만들어내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온난화는 또 식량 생산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온도가 0.1도 올라갈 때마다 요 식량은 거의 10% 가까이 줄어듭니다. 과거 인간들과 달리 요즘에 인간들은 어떤 농사를 짓나요? 대규모 경작지에서 단일품종을 생산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면적에 아주 다양한 어, 작물들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에 콩을 심든지 엄청나게 넓은 땅에 어 밀을 심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가 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식량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마존에서 어 그 지금 사실 또 아마존 브라질 대통령이 개발론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마존을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아마존에서 불을 내고 그 땅은 바로 목장과 농장으로 만들죠. 어,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달려도 정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아마존을 불태워서 목장과 농장을 만들어서 지금 어, 브라질은 콩과 어, 소고기 수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 온난화의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화, 아프리카는 인류가 발생한 곳입니다. 어, 사회지대처럼 무조건 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하지만 어, 이곳의 땅들이 사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몽고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막으로 바뀌죠.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숲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 곰다큐를 촬영했던 이유도 곰다큐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어, 숲이 어떤 것이냐. 어, 기후변화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은 숲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어, 더 많은 농장과 목장을 짓기 위해서 어, 숲을 파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죠. 어, 여기가 요그 북극의 알래스카 칵토빅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어, 7년 전에 저희 제작진이 이 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북극곰을 짓기 위해서. 그때는요, 비행기가 바닷가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가 바다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에 저희가 곰다큐 촬영을 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는 어, 이제 이 바닷가 공항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활주로는 이제 산 위로 어, 옮겨졌습니다 북극곰들은 이 마을은 100여 마리 이상의 북극곰들이 북극에 가기 위해 얼음이 얼 때까지 기다리던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북극 가서 이제 바다사자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린 거죠 어, 하지만 바다가 얼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북극에 갈수 없습니다 북극곰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몇천 킬로를 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을로 와야 되죠 마을에 먹을 게 있으니까 인간이 사는 마을로 내려옵니다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카토빅 마을에는 곰이 하도 이제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 개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개들이 이제 곰을 막아줄 줄 알고, 하지만 정작 곰이 오면 개들은 개집으로, 어, 들어갑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 까만 개가 한 마리가 용감하게 북극곰에 맞섰습니다. 어, 절대 흔들림이 없죠. 물러섬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잠깐 어, 뒤를 등을 보였습니다. 맹수들은 등을 보이면 낚아챕니다. 어, 저렇게 허벅지를 물었고 배, 곰도 배가 고프니까요. 그 배를 잇던 거대한 끈 대줄까지 어,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인이 어, 잠깐 점심 먹으러 집에 왔다가 저광경을 목격하고 총을 쏴서 어, 쫓아내있죠. 곰 신세가 어, 숲의 왕에서 동네 개처럼 전락했습니다. 실연이었습니다. 그 시레토코에 갔을 때는요 그렇게 물이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비가 와야 연어들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연어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배고픈 곰들이 어, 강에 있던 곰들이 바닥까지 그먼 길을 내려옵니다. 연어를 기다리기 위해서요. 이유도 알수 없게 어, 곰들은 기후변화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물에 뛰어들어 봐도 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지구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빈번히 일어날까요? 시레토코의 불곰들은 연어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쿠리로스의 러시아 쿠리로스, 캄차카 쿠리로스는요. 어, 곰들의 어떤 천국 같은 곳입니다. 불곰이 살아가죠. 그런데 어, 저때는 이제 물이 어, 수면에 올라오면서요. 곰들이 연어를 잡기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물이 빠져줘야지 얕은 물에서 곰들이 연어를 잡는데 물이 높으니까 연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곰들은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동족포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뭐극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을 갔을 때 사실 아마존 다큐는 환경에 대한 다큐라기보다는 문명에 대한 다큐를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존의 환경 변화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석유가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석유를 캐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나요? 석유를 캐려면 수은을 넣어야 됩니다. 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독성이 강, 강한 게 수은입니다. 수은을 아마존 강에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수 없습니다. 삐라루쿠, 화석으로 알려진 삐라루쿠나 또 분홍돌고래 보뚜, 이런 친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은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녀석들은 자연에서 보기는 힘들어요. 어, 양식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어, 전기를 얻고자, 인간의 전기를 얻고자 거대한 댐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을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가 다큐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기후변화가 과연. 어, 우리가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였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한 거는 결국에, 어, 인간에 대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브라질의 아마존의 아쿤슈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어, 여섯 명이 생존해 있던 부족입니다. 어, 당시에 브라질이 이런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어, 원주민이 없으면 개발을 허락한다. 좋은 정책이었죠. 원주민이 존재하는 한 아마존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어, 하지만 백인 농장주들이 원주민을 죽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쫓아내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인근 땅에 원주민이 없어야 자기의 농장과 목장을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이 원주민들을 죽이고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쿠인슈라는 부족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 이번 세대가 마지막이 된 거죠. 이제 아쿤슈는 어, 세대의 마지막 어, 한때는 그 남부 아마존을 호령하던 저 아쿤슈라는 부족이 이제는 요번 세대가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민들이 요 문명을 받아들일 때더 어, 행복해지려고 문명을 받아들였죠 어, 모터보트를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은 기꺼이 문명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명들이 자기들이 좀더 쉽게 사냥을 하고 자기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갔습니다. 마티스라는 부족입니다. 70년대 문명을 받아들였죠. 그때 총과 개를 받아들였습니다. 총과 개가 있으면 사냥이 쉬울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아직도 어, 자기들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축제예요. 어, 정글에서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저렇게 조상신들이 1년에 한 번씩 게으른 아이들을 어, 아주 세게 때립니다 이 부족이 저희 촬영팀한테 어, 자기들은 이제 사냥할 때 총을 쓰지만 어, 촬영팀이 맞으니까 원시 사냥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냥했는지 보여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어, 기대를 많이 했죠 당연히 저는 카누를 타고 갈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터보트에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왜 카누를 안 가냐 했더니 팔이 아파서 이제 카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라봤다 나라는 독침 저걸 준비를 해서 원숭이를 잡는데 8 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런 자라봤다 나라는 사냥 도구를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어, 문명을 받아들인 이상. 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어, 그 욕심을 계속 채워야 됩니다. 어, 이날 결국 원숭이 두 마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그건 젊은 친구들이 가져간 산탄총을 갖고 원숭이를 사냥한 겁니다. 이제 모터보트가 없으면, 총이 없으면 이 부족은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도시에서 사와야 되죠, 이런 것들을. 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까 봤던 그런 긴자라봤다 날을 작게 만들어서 공예품으로 만들어 팝니다. 일주일 동안 저걸 만들어서 판 값은 2, 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걸로 부자가 될수 없죠. 이들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가난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시에서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어오면 됐는데 이제는 다 사와야 되죠. 보다 못해서 브라질 정부가 우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잡아먹지 말고 좀 키워서 먹어라 라고 우리를 만들어줬죠. 아마존의 땅은 굉장히 무릅니다. 멧돼지가 조금만 파헤치면 바로 탈출이 가능하죠. 매번 멧돼지를 잡아서 저렇게 우리에 넣어놓으면 매번 멧돼지들이 탈출을 합니다. 잡아먹으라고,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또 저렇게 사냥을 해서 먹죠. 그냥 총 갖고 가면 되는데 또 괜히 우리한테 또 활과 화살로 하면 된다고 못 잡습니다. 활과 화살로. 5m 앞에서 쏘죠? 놓칩니다. 어 이제 총을 쏘지 않으면 이들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사야 되고 욕심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물건들을 사야 됩니다. 어 돈을 벌기 위해 젊은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을 그렇게 어, 아마존의 마을들은 많이 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비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간염에 걸렸어요 사실 죽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그래도 전통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고요 피리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몇 년을 살다 온이 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 축구를 좋아했어요. 아빠가 지금 만약에 죽었으면 이 아들은 아마 이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가했을 겁니다. 마루보라는 어, 굉장히 예쁜 부족이 있습니다. 어, 문명을 이제 1970년대에 또이 부족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부족 역시 나름대로 어,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릴리안이라고 하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아홉 살였습니다. 엄마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전염병으로. 아빠는 도망갔어요. 도시로. 고아로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에서 4km 정도 떨어진 농장을 오가면서 자기 몸무게의 거의 30% 무게의 바나나를 머리에 지고 저렇게 매일같이 힘든 노동을 합니다. 어, 이 릴리안이라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아마존의 미래에 대한 생각. 이 아이와 굉장히 닮았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축제를 되게 좋아하는 부족이에요. 이 부족이. 많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보호 밑에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릴리안이는 아무도 어,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희가 8개 정도의 문명이 들어간 부족을 촬영한 이후 원시 부족을 촬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운 좋게 문명과 컨택하지 않은 원시 부족을 촬영했습니다 조회라는 부족입니다 독특했어요 1987년도에 지나가는 비행기에게 화를 쏘면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부족입니다 당시 브라질 정부가 문명을 받아들일 거를 제안하면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브라질 정부가 원시 부족을 문명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접촉하지 않습니다. 접촉해서 문명을 전해준 부족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당시 조회족은 그런 특사를 만났고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요 총이나 아, 모터보트 같은 거를 보면 너무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욕심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에라는 저 부족은 자기들은 그냥 자기의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문명을 거부했습니다. 사냥감을 따라 계속 이동해요. 한국의 제주도 만한 면적에서요. 한 200여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종내원만 합니다. 외부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혈액형이 A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라는 부족은 정말 사냥을 잘합니다. 어 그냥 문명을 받아들인 부족이 촬영팀에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요. 활을 쏘는데 어두 발에 한 발을 맞춥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어못 맞춘 화살은 기가 막히게 찾아 냅니다. 어느 나무에 꽂혀 있든지. 어저게 턱에 뽀뚜르라는 거를 하면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으면 됩니다 어, 시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 같은 것들은 태양의 고도를 얘기합니다 뭐 가운데 떴을 때는 12시를 얘기하죠 이렇게 뜨면 뭐, 정오에 간다는 말이래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사냥감을 사냥을 하잖아요 다른 부족들은 남획을 합니다 총이 있으면 사냥하기 쉽기 때문에 남획을 합니다 남핵을 하면 아,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 사라지기 시작하죠. 사냥감들이. 그러면 어,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모터보트가 필요하죠. 총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조회족은 배고픔을 참을 수 합니다. 더 사냥할 수 있지만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감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집 주변에 사냥감, 노루가 있고 메티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음식을 나눌 때 굉장히 고민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눕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죠. 독특한 풍습도 있어요. 간지럼을 태워주는 풍습인데 아, 이건 저희가 봤는데 모두 혈액형이 A형이라서 그런지 약간 잘 삐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음식이 좀 적으면 좀 삐져요. 그러면 저렇게 마을사람들 열댓명이 막 가가지고 간지럼을 태워주는 풍습도 존재합니다. 를 조회라는 부족, 과거의 삶의 방식이죠. 어, 하지만 해법은 저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 헬레나 여사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다크 지역에서 어, 마을 사람들 정말 어, 성실하고 건강한 삶이 삶의 목표였던 이 사람들이 어, 인도의 군대들이 주둔하면서 돈을 알게 되고 문명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깨져나가는지 그 사람들의 행복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어, 책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책의 제목이 얘기하듯이요, 저는 미래의 열쇠는 과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회라는 부족을 만나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좀더 편해지고자 사람들이, 어, 좀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남들보다 좀더 넓은 집에서, 어, 좀더 쾌적한 삶을 위해서, 좀더 좋은 차를 위해서, 좀더 좋은 핸드폰과 좀더 많은 옷을 위해서 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어, 재화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을 이것들은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뭘 만들든지 어, 탄소가 만들어지죠. 인간이 공장을 돌리면, 이동을 하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어, 한 해에 천억 벌의 옷이 만들어진다면 어, 소비는 800억 벌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0억은 어디로 갈까요? 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 100년 이상 동안 옷을 생산하지 않아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옷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옷들을 어, 현재 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조해족이 보여주듯이요. 저는 좀더 불편한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 그러니까 어, 문명을 가르는 척도가 행복과 만약에 불행에 있다면 저는 가장 문명화된 부족은 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목화솜을 따서 어, 목화로 만들어 냅니다 뭐 특별히 옷이라는 것도 없죠 그냥 아이 보자기 정도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사들이 이 조회족에게 수백 벌의 옷을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헐벗고 있지 말고 옷을 입으라고 조회족이 한 선택은 뭘까요? 수백 벌의 옷을 수거해서 어, 비행기 활주로 있는데 갖다 놨다고 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 그, 지속 가능한 패션 서밋에서 추구하는, 아, 지속 가능한 패션, 어, 이거는, 어, 꼭 패션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지구가, 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존을 해야 됩니다. 52번 곰이라는 지리산 곰입니다. 한국에는 멸종, 거의 곰이 멸종 단계에 들어섰고요. 복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곰을 훈련시켜서 지리산에 풀어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마리 정도가 지리산 권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통에 몸부림친 걸까? 하지만 모든 곰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인간이 놓은 올무에 걸린 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52번 곰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곰의 엄청난 힘으로 올무를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조이는 거죠. 강철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강한 힘으로 올무를 당기다 보니까 고음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국립공원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곰을. 많은 사람들이 공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함께 어, 어깨동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곰과 어깨동무 할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죠. 먹힙니다. 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곰의 땅을 인정하면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어, 굉장히 위험하죠. 곰의 땅에 들어간다는 게.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곰이 생존할 수 있고요. 곰이 생존하면은 숲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숲은 어, 사라지지 않고 개발을 막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항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숲의 왕은 곰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곰과 사자가 싸면 누가 이길까? 어, 실제로, 사실 고, 숲의 왕은 곰이에요. 근데, 유럽에는 사자가 안 살잖아요. 사자는 아프리카에 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교회 시대 때 곰이, 어, 그런 부활의 상징인 곰, 여러 미신과 신화를 만들어내는 곰을, 어, 상징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미련하고 음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곰을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느닷없이 사자가 맹수, 어, 백수의 제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실제 싸워본 기록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로마인들이 어, 할게 없기 때문이죠. 바쁘지 않기 때문에 콜로세움에 데려다 가 결투를 시킵니다. 대부분 곰이 이깁니다. 곰은 백수의 제왕입니다. 어, 네, 어, 그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기후 변화의 어, 이 위기에서 저는 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은, 많은 어, 좀더 어, 패션 디, 패션에 뒤지지 않는 이런 옷을 입으면은 어, 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옷은 사실. 어 그렇잖아요 spa를 통해서 구입한 옷은 그렇게 자주 입지 않습니다 한철 입으면 버려지죠 그렇게 수많은 플라스틱이 결국에 돌아가 그다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에 많은 오염을 어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갈아서 그냥 배수구에 어 하면 편하죠 어, 하지만 그 결과 수질은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원이 선순환을 한다면. 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이야말로 어, 공존할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그 SFSS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열쇠는 과거에 있다라는 피디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불편함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만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김진만 피디와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연을 훼손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좋게 생각하죠. 지금 연설에서 좀 말씀드렸듯이요. 좀더 불편한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더 많이 들수 있습니다. 어,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이런 좋은 의도지만 사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요 좀더어 환경 어 변화에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고요 몸이 약간 더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거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하라고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SFSS의 그런 활동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전 지구적으로 다 함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책임지고 실천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일회용품 줄이는 게 가장 어, 중요하죠.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해서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 쇼핑도 마찬가지죠. 오시면은 그런 것들 택배들이 도착하면 알겠지만 어,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먼저 거부를 하고 좀더 이걸 줄이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PD님께서 꿈꾸는 공존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어,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불편함을 용인하는 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좀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그더 많은 탄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를 기꺼이 한다면 그들을 보고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잖아요. 그 기후변화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거는, 어, 힘없는 야생동물들 또는, 어,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이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후변화를 야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야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지만 이것이 캠페인적으로, 어, 널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꿈과 희망의 나라 디즈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피 에버 애프터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해피엔딩을 함께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